술통 좀 굴려볼까? 며칠 변화가 없더니 체중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. 가끔은 순두부로 한 끼를 먹는다. 이것도 나름 괜찮아. 살 빠진 만큼 좀더 유연해진 것 같다. 아직 팔굽혀펴기 힘주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 맨몸으로 할 때보다는 좋아진 것 같다 바닥에 많이 닿는 느낌으로 내려왔는데 배가 많이 튀어나와서 그랬구나 놀라운 동체시력 놀랍게 느리다 <웃음> 주먹도 살이 빠지는 것같다 y h a s